그렇지? 어. 야게 반갑습니다. 삼성란즈 공단자 김상헌입니다. 자, 드디어 2022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어린이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댄스, 댄스, 댄스, 댄스, 히스 킬라, 킬라, 키가 킬라. 자, 2022 시즌 어린이 회원들에게 주어진 혜택, 지금부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윤. 나. 아빠가 누구니? 강명구 코치입니다. 우리 강명구 코치님의 첫째 딸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모자. 아 모자 여러분들 앞에 창. 앞에 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우리 삼성 라이온즈 잘 보일 수 있게 파란색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모자 뒷 부분에 우리 어린이들 찍찍이 아니면 솔직히 쓰기 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찍찍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로고 기억나십니까? 때는 바로 20년 전, 2002년. 삼성과 연주가 통합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의 로고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20년 주, 기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2022 어린이 회원들에게 주어진 유니폼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시원하죠? 네. 네! 굉장히 시원하고 일상적으로도 여러분들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게 굉장히 시원한 소재를 사용해서 여름에도 언제 어디서든 착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가슴 뒷부분 오른쪽 팔 옆에서 해 우리 어린이 회원이라는 걸 확실히 한눈 알아볼 수 있는 로고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후드 직업과 조거 팬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 직업, 어, 일단은 색깔이 블랙입니다. 블랙. 언제 어디서든 입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블랙의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로고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2002년도, 예, 20년 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뜻으로 로고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 가슴, 그리고 왼쪽 다리, 그리고 뒤로 돌아. 오른쪽 다리 뒤에 우리 삼성 라이언즈. 이거 아 정말 기억이 축 났네요. 2002년도. 예. 옷을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업으로 했을 경우에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클때 어,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친구들이 입었다 벗었다 할때좀 편할 수 있도록 집업을 준비를 했고 어 요거 사이즈 우리 부모님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어느 정도 사이즈 입으세요? 150을 입습니다. 아동 사이즈로 150정도로 입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해드린 게 9호거든요. 9호인데 어, 어깨선을 딱 맞췄을 때팔 길이가 딱 맞습니다. 아까 어, 전에 촬영할 때 11호를 입고 촬영을 하셨어요. 좀 컸습니까? 어땠습니까? 어, 조금 환랑했습니다좀환랑했었다 어, 좀 조금 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래 본인의 치즈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몸에 딱 맞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치즈 정도 낮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건조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예, 평소에 하시던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자, 아, 모자가 조금 크게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썼을 때 스타일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응. 힙합, 예! Yeah. 자, 여러분들 뭔가 허들하셨죠 올해도 어김없이 2022년 어린이 회원들을 위한 키즈 패스포드 주어집니다. 패스포드에 일러스트 스티커 및 색칠하기 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색칠하기 페이지를 응모권과 함께 고객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30명을 선정해서 어린이날 홍경기시 광작가가 캐리커처를 직접 그려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어린이날 캐리커처 이벤트 참여 응모권이 패스포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패스포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우리 친구들 더욱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실하지 마시오! 모집 조건은 13세 이하이고요. 어린이 회원 가입 금액은 1 2 9 0 0 0 원. VAT 포함 1 2 9 0 0 0 원입니다. 3월 25일 낮 2시부터 모집이 시작이 되고요. 1명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판매처는 삼성 라이온즈 볼이고요. 4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 혜택으로 정규 시즌 가족 할인 50% 1회, 자석 할인권 최대 4매까지 가능하고요. 정규 시즌 스카이 상단석은 무료입니다. 코로나로 퀴즈런등 이벤트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5월 홈경기 방문 시 구장 블레오 블록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입기 편한 옷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스트리트 패션으로 야구장에 올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트레이닝복에는 평소 반영되는 자수관인 볼륨감 있는 로고를 사용하였습니다. 힙합 스타일의 의류 크기라서 정 사이즈는 한개 사이즈 작게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팀 스토어에서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 스토어에서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어린이 회원 올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어머님들이 느끼셨던 그 열정과 그 희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시절로 한번 느껴보고 싶죠? 엄마한테 바로 얘기하세요. 뭐 이거 아니지은 나 함께 안 뵙고. 뭐라고요 어린이 형들 가입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야구장을 오셔야지요. 야구장에서 우리 삼성라이언즈 선수들 더욱더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많은 응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라이언즈 파이팅! 우리 아들 도 사줘야겠다.